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의 김남국, 안명훈입니다. DBR 참 좋은데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쉽고 편안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DBR 294호 스페셜 리포트 더 센테니얼 스트레티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기업들, 자영업자분들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수 기업, 장수하는 조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뭐해요? 내일모레 죽으면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아. 거기에 맞는 복장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걸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지 아니면 위기로 주저앉을지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부터 리 아티클 중에서 첫 번째 신동엽 연세대 교수의 그 아티클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 신동엽 교수 어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웃음> 첫 번째 개념은 이제 영구적으로 실패하는 조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실패를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망하니까 이게 지속되기가 힘든데 어떤 조직은 계속 조직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지만 지속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음. 뭐 공공조직에 좀 이런데가 있죠. 예. 공공조직도 있을 <웃음> 예.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조직을 생계형 조직 이렇게 또 표현하고 아, 예. 싶네요. 생계형 조직. 예. 하루하루 <웃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예. <웃음> 근데 이제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원 리소스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게 어디에선가 뭐 강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뭐 끌어들이거나 막 이런 과정에서 많은 민폐가 생기겠죠. 대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상시적인 구조정이 필요한 그런 측면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어좀 기울어가는 사업부 혹은 뭐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부는 빨리 정리해서 그 리소스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봤던 네. 홍콩 영화 실제로 제가 아는 또 어떤 CEO분은요, 어, 망하더라도 조직에서 나온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또 다른 조직에 가서 그 조직을 더 키우고 그런다면 이 망한 게 망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했습니다.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 나라가 망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게요. 거기 인력들이 또 빠져나와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장수가 목표는 아니다. 뭐 이런 관점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관성입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건 계속 움직이고 서 있으려고 하는 건서 있으려고 한다 이건데 조직 현상을 이렇게 보면 진짜 관성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작년에 어떤 기한이 올라와서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그럼 100% 통 음.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많은 제도도 그냥 살아남아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음. 그게 이제 관성이거든요. 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 옛날에는 어 의료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양제를 이렇게 나눠먹이는 관행이 생긴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관행은 전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음. 근데 관성이 힘든 거예요. 연 하나를 이렇게 나눠 먹는 음. 제도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됐던 거고, 이제 뭐 아무 비판 없이 이렇게 가다가 안타까운 사고까지 이어지는데 그 정도로 진짜 관성의 힘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제도, 음. 혹은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제도도 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 덧붙여 보면요. 우리 조직에선 설례가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설례가 없는 일은 우리는 언제 할수 있을까? 늘 설례를 만드는 조직이 있고요. 어떤 조직은 늘그 설례를 따라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설례를 만드는 조직이 될 건지 아니면 설례를 따라가는 조직이 될 건지 그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역량 파괴적 변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관성이 있어도 환경이 그대로면 크게 문제는 없죠. 때로는 어떤 변화는 이제 기존 역량을 완전히 파괴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필름 산업 보면 네.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흑백에서 칼라 필름으로 바뀌었다. 그거는 기존 필름 메이커들이 역량을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는, 예, 게. 기회가 되는 이제 그런 변화고요. 필름에서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로 확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기존 필름 업체의 역량 이제 하게 하는 이제 이런 존립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정도 큰 변화를 맞이하면 이제 관성이 큰 조직은 이제 흔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코닥트라는 표현도 요즘 생겼더라고요. 아, 네, 코닥 모먼트 그럴 때는 코닥이라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였지만 네네. 이제 비코닥트 그러면 코닥 되다, 코닥 되다. 어, 변화에 어, 발맞춰서 혁신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어. 빠지는 이런 네. 것들을 또 그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지막 키워드는 카리스마의 일상화입니다 관성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역량 파괴적 변화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존하기 힘든데 음. 카리스마가 조직의 구조와 제도 속으로 이렇게 싹 스며들어가면 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변화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음. 카리스마 리더라는 사람이 깃발 들고 나를 따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 그분이 재인 기간 중에는 잘할수 있어요 음. 근데 조직은 더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년, 200년 이렇게 가는 조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직에 민폐를 끼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이 자기가 해버리기 때문에 음. 그 밑에 올라오는 조직원들이 역량을 키울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능력 있는 리더가 전체를 다 아우를 수있었다면 이제는 세부 전문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다 챙기기가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이제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 오래 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한번 예, 아주 잘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